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요즘에 또 여행 유튜브를 한다고 노아스토리를 자주 못 올리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덕후가 여행을 떠날 때뭘 들고 갈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시잖아 제가 왓츠인 마이 백으로 나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히덜트 친구들이랑 같이 도쿄를 휴가로 갔다 왔는데요. 그때 산 예쁜 이 초록색 가방입니다. 크기가 이게 엄청 크죠? 이 매장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근데 사이즈별로 나가 아주 쫙 있었어요. 이스 라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스토리 인스타에 다가 올렸더니 아주 d 이막 폭주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없더라! 일본에만 파는 것 같아요. 그래고 이렇게 일본에 가시면 사시라!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보조 가방으로 너무 귀엽잖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 여기에 이렇딱 걸어주면 너무 귀엽잖아. 저의 마침 마이백 가방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저번 제가 캐리어 하울 할때 보여드렸었죠 이거 디즈니 골인데 이거 이렇게 밤 되면 약간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여기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짜잔 이거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이게 광고인데 광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누굽니까? 노아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노아스토리는 광고라 해서 이것저것 받아갖고 소개하지 않는다. 광고때문에 영상이 <웃음> 없어서다 <것> <웃음> 아니 거든요 <그거는요? 웃음> 예전에 향수를 좀 썼는데 여행 다니면서 향수 뿌리가좀 뭔가 이렇게 사치스럽다 랄까 그래가지고 좀 가볍게 탈취 효과도 있으면서 향기롭 나한테 그냥 원래 나는 그런 살 같은 향 그런 향을 또 요즘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W 드레스룸에서 이렇게 두 가지 디즈니 콜라보로 나온 거야 이거는 드레스 퍼퓸이에요. 옷에다 뿌리는 탈취 효과도 있으면서 향기로운. 네. 그래서 미키 미니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급진 이렇게 선물하기 딱 좋은 이렇게 예쁜 패키지로다가 이렇게 놨는데 짠 열면 와 진짜 너무 너무 패키지 예쁘죠? 고급지잖아. 그냥 무슨 향이 날지 여러분 미키와 미니 마우스에서는 과연 무슨 향이 날지 상상되시나요 여러분? 미키 메우스부터. 아, 와 진짜 너무 고급지다 이렇게 밑에 네, 향기가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이건 진짜 남자가 들고 다녀도 가방에 쏙 넣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은 색감막 알록달록하지 않아가지고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내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만약 깡통으로 되어있었으면 기내 반입이 안되는데 기내에도 쏙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신발 벗고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 냄새난단 말이야 그래주 탈취도 되고 여기 기내 반입도 너무 가능한 이렇게 100ml짜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어? 미키의 향이나 좋네 부담스럽지 않은 여름 코튼 향이에요 코튼 이제 우리 그 세탁하고 음 나면 음 그 뽀송뽀송한 그 섬유향 아시죠? 코튼향 여행할 때 가끔 입던 옷또 입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착착착 뿌려주면은 뭔가 세탁한 느낌? 아 이거 탈취 기능도 있네 네!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탈취 기능이 있다고 요 살균도 여러분. 되고 살균도 되고 유해성 인증까지 받은 아주 어 좋은 제품 여러분 저또노아스토 아닙니까? 좋은 제품 설명 해드려야지 어? 진짜 향만 있고 탈취 기능이 는거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탈취가 안 되니까 향이 섞여. 섞여. 더 냄새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 탈취 어떡할 거야? 여러분 어떡할 거야? 빨리 연락 주세요. 누구, 누구, <웃음> 누가, 누가 누가 너한테 연락을 해야 돼? <웃음> 누가 연락을 해야 돼? <웃음> 미키 향 이제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제 미니! 미니한테는 과연 무슨 향이 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미니는 무슨 향이 날까요? 오! 오 고급져라! 오 고급져라! 너무나 귀엽게 이렇게 딱 심플한 미니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떠올려 이렇게 써있습니다. 미니의 향은 어떨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미니스럽다 정말 미니스러 플라워! 그러니까 약간 어, 약간 꽃향기. <웃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진한 꽃향기가 아니라 산들바람에 있는 꽃 그런 느낌? 들판에 뛰어노는 느낌을 이렇게 가득 담은 것 같아요. 여행 갈때 이렇게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면 너무나 꿀템일 것같죠 진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아, 제가 또 미국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는... 가져갔으면 너무 고맙습니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여러분, 미국 가시는 분들 이거 꼭 갖고 가시라. 미국 디즈니랜드에 인사이드 아웃 존이 있어요. 거기서 사진 또 뒤집어지게 또 찍었는데, 여러분. 쫙, 보시라 너무 예쁘죠? 이 인사이드 아웃존에 제가 빙봉 인형을 찾으려고 갔는데 빙봉 인형이 없었어요. 보시면은 기분대로 기쁨이 까칠이 소심이 그 뭐야 슬픔이 버럭이 맞죠? 여러분 요렇게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분 빙봉을 챙겨주셨어요. 빙봉을 챙겨주셨어요 글쎄. 와 여기 안에 스티커가 하나 있렇게복이 되어있어요. 이거 봐요 여러분. <웃음> 너무 귀여운 이렇게 스티커까지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죠? 내 친구 중에 다요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 한 명씩 꼭 있어. 요렇게 어? 이런 느낌의 애들. 이거 세트 하나 사서 친구들끼리 하나씩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아. <웃음> 미쳤어요 여러분. 빙봉, 조이, 막 이름 다 써주셨습니다. 저는 빙봉의 향이 너무 궁금해요. 빙봉의 향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빙봉향 한번 맡아보기로 하고 첫 번째로 여러분, 앵거. 앵거는 여러분 버러기. 버러기의 향은 어떤 향을 갖고 있을지. <웃음> 와, <우와>, 어. 버러기가 <웃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 우와! 우와! 머리가 화해지는 느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버럭이 향인가봐요 버럭하는 친구한테 이거 선물해 주면 은리프레시될것 같은 고른 향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됐었고 이제 조이 조이는 이제 기쁨이죠 이 기쁨이 이 향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향이 프레시해요 여러분 신선한 느낌? 너무 귀여워 여러분 조이가 이렇게 만세! 이렇게 쭈이 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 어! 이거 약간 자 토이스토리 호텔 갔을 때 맡았던 향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진짜로? 어, 어, 어, 이 향이 었어 상하이 토이스토리 호텔을 갔을 때딱이 향기가 났어요. 로비에서. 햇살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햇살, 따사로운 햇살 느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조이 진짜 미쳤다. 그리고 여기 디스커스트. 까칠이. 까칠한 애들. 까칠이 개인적으로 그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입술이 이렇게 한짝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있거든요? 그 표정? 제이표정 너무 좋아요까칠이 좋아하거든요. <웃음> 너무 귀엽죠?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까칠이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이걸로 니네 까칠한 마음을 좀 풀어봐라 하면서 만든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기 가득한 채소밭에 있는 향이에요 딱 그거를 표현했네 그리고 피어 소심이 소심할 땐뭘 뿌릴지 아 어, 귀여워 소심이 여러분 소심해요 이렇게 소심이 어? 어, 약간, 묵직한 그런 과일향이 아니라, 시원한 냉장고에서 팔고 있는? 어, 와, 너무 좋다, 진짜. 향, 치죠? 이거 약간 진짜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갈 때, 뿌리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너무 귀엽다. 대박이다. 동남아 여행 갈 때, 데리고 가겠습니다. 소심이. 일단, 슬픔이. 비 오는. 날의 그흙 냄새 느낌? 슬픔이 진짜 졸기 여러분. 구슬 안고 있는 거봐요 세상에 너무 귀엽죠 여러분? 오! 야 슬픔이의 향 무슨 향날것 같아? 슬픔이. 약간 블루한 향. 블루한 향이 뭐야? 블루가 무슨 향이 나는데? 블루베리. <웃음> 블루라 블루베리 향이. 봐봐. 비오는 날의 흙 냄새 같은. 오! 촉촉한 흙! 어, 흙! 나나 나 조향사 해야 되나 봐. <웃음> 자, 마지막 대망의 빙봉! 윙봉. 빙봉은 무슨 향이 날것 같아요? 전딱 빙봉하면 약간 그 캔디! 솜사탕, 풍성껌 이런 향이 날것 같은데 과연! 진짜 미쳤어요 여 빙봉 봐요. 어떻 이렇게 귀여운 코끼리가 다 있어. 너무 귀엽죠? 음! 와 여러분 과일, 사탕이 팡팡팡팡 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그 싱그런 그 과육들이 팡팡팡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힐링된다 이거는 기분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뿌리고 나가도 매일 다른 향으로 6일 내내 이제 다닐 수도 있고 인사이드 아웃까지 해가지고 W 드레스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웃음> 향이 <웃음> 너무 치져야! 네! 내 네, 치져! 앞으로 계속 저는 이거를 이제 쓰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W 드레스룸에 나오는 이두 아이 네, 많이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행 때 갖고 다닐 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찐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텀블러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텐발텐 제품이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온병이 제가 있는데 손으로 저는 약간 끝까지 닦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보온보냉되고이 뚜껑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일본 디즈니스토어에서 산 건데 이건 장바구니인데 되게 커져요. 장바구니들 보면은 되게 작잖아요, 조그맣고. 근데 이거는 얼굴 이따만하게 왕따시만하게 이만큼 커요, 여러분. 에코백처럼. 장바구니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제가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티켓 보관함인데 여행 다니면서 모았던 티켓과 이렇게 승차권, 뭔가 이렇게 각종 나라의 그, 어? 버스카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귀여운 것들, 이런 거다 넣어놓고 맨 뒤에는 이제 제가 탔던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무인형 품기 아주 질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경 보관함인데 이거는 일본의 니코핸드에서 구입한 네, 안경 보관함이에요. 이렇게 열립니다. 뭐하고 내 거잖아? 아, 니꺼 네 내거또 네거 어딨어? 니꺼 <웃음> 내거 네네 해봐? 아니... 어, 너 이거 쓰기만 해, 너이 향수? 짠, 아, 여러분 이거... 이거... 피카톤 씨 유튜브에서 올라왔죠. 저 노트북 파우치 하나 샀습니다. 너무, 가방이 너무 비싸서 가방 못 샀고 귀여운 이제 또 오색칠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콜라보한 이렇게 키링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리고 아직 붙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너무 귀엽죠? 두 가지 패치. 아까워서. <웃음> 이거는 이제 세리아 일본 세리아에서 구입한 다용도 파우치인데 저는 여권 파우치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키링 하나 달아줬어요 이게 여권 지갑이라서 이렇게 약간 좀 소리 나는 걸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리고 여권하고 일본에서 구입한 스누피 볼펜이에요 이거 지워지는 볼펜 아시죠 여러분? 위에 이렇게 대가리로 지우는 거 닌텐도 스위치 짱구 팩 하나 들어있고 스티커 뭐제가 아끼는 이제 카드! 타베코 도부츠라고 이렇게 팝업을 했을 때 한정으로 나눠줬던 번쩍이 카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끼는 카드라서 이렇게 고이고이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머니는 뭐가 있나? 아, 이 앞주머니! 이 앞주머니는 이제 진짜 이거 필수 데일리템! 이것도 타베코 도부츠 여러분 입덕하시라! 이 물고기 이름 뭐야? 이 자갈치! 자갈치? 자갈치는 문어 아니야? 몰라. 아무튼 핑크색 물고기 <웃음> 하나 달아줬고요. 이거는 가차로 뽑은 아이입니다. 귀여운 파우치인데 가자랑 똑같이 생겨고 패키지가 뒤에도 이렇게 과자랑 똑같은 그런 포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이렇게 티슈 이렇게. 이렇게. 일본에는 이렇게 귀여운 물티슈들을 팔더라고요. 되게 휴대하기 좋게. 저 이런 거참 좋은 것 같아요. 때마침 여기 이렇게 딱 있네요. 알림도 있고, 토이스토리로 된 거를 세트 3개에 들어있는 천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타베코 도부츠 거울. 이것도 여러분 한정판이에요. 오모테산도에서 팝업 때 샀던 한정판. 거울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건 요즘 또 꿀템이죠 여러분 제가 또 삐까똥시에서 또 하이틴 투어할 때 보여드렸던 여드름 패치요 여드름 패치 자, 이렇게 안에 거울이 있고 짜잔 여러분 쿠키몬스터 여드름 패치로 되어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인싸템 인싸템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침 마이크 끝났나요? 어 하나 더 있다 이건 여러분 세리아에서 구입한 그짱구도몬멜리그 지퍼팩이고요. 네, 일단은 립밤, 맨솔에담 립밤, 톤업 립밤이에요. 약간 이제 입술 생기 좀 넣어주는. 그리고 제가 잘 채해 여러분 이렇게 오타이산 이렇게 소화제. 그리고 또 두통도 있어. 세상에 클라스나 아파 이렇게 두통약 이렇게 두 개씩 하나씩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밥 먹다가 이제 고추장 튀거나 약간 김치국물 튀거나 할때 바로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이거 주는 아 이거 동키호테에서 팔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계속 끝났는데 아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가방에 달고 다니는 또 귀요미 친구들이 있어요 자랑할려고 꺼낸 거야 일본에 가면 가차를 아주 중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가차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만들려고 제가 가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로프트에서 구입한 이제 파우치에다가 가차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이렇게 놓은 건데 가방에 달고 다녔는데 막 보안 검색대에서 막그 직원분이 너무 귀엽다면서 막 이렇게 한참을 보고 계셨어 막. 아 그리고 여러분 얘 이제 얘도 이제 인형 뽑기로 뽑은 타베코 도브츠 고릴라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딱찰떡이래서 이렇게 하나 달아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워치인 마이 백과 이렇게 저희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이거 아, 너는 기억이 안날것 같아. 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딱 맞고 딱 그... 맞춰볼게 내가. 그 날이 떠올랐어. 그 날? 어? 어 이거 뭐지? <웃음> 아! 어디? 중국? 제스토리옷대아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역시 너도 추억의 향기가 아, 있구나. 맞네. 그치? 그때 우리가 그 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근데 이 향이었어. <웃음> 어 맞아. 비슷한 향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다 과했지 음.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없네 여러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상하이 토이스트 호텔을 음. 딱 그걸 기억하네 그래서 나 조이가 진짜 너무 최애야 지금 근데 되게 비슷한 건 있긴 있었는데 딱 그건 없었는데 저도 비슷하다 대박. 나 이거 살 거야 한몇 박스 더 사놔야 아, 되겠어 더, 좀더달라 그래 <웃음>